3월 7일 다음 주 화요일은 지난달 2월 6일 보름달이 뜬뒤 터키 시리아 대지진이 발생한 뒤한달 만에 다시 뜨는 보름달입니다. 도쿄대의 이대 사토시 교수는 과학기술 전문 저널인 네이처지오사이언스에 발표한 지진 관련 논문을 발표하였습니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보름달이 뜨는 만조기간에 대규모 지진이 발생할 가능성이 클수 있습니다. 그는 보고서에서 1976년부터 2015년까지 세계 각지에서 일어난 규모 5.5 이상의 지진 1만 1397건에 대해 발생 직전 2주간의 태양과 달 그리고 지구의 위치관계 및 조석 변형력 기록을 통하여 보름달과 지진의 연관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2월 6일 보름달이 뜬 날에 터키 시리아 대지진이 발생한 이유는 무엇일까? 그 이유 중에 하나로 날씨 기온의 변화 기압의 변화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급격한 기압의 변화가 대지진을 일으키는 원인 중에 하나라는 것 입니다. 30년 전 일본 동북 지역 살리쿠 앞바다의 대지진 역시 기압의 급격한 변화 후에 발생한 대지진으로 알려져 있으며 태풍이나 급격한 온도차로 인하여 기압의 변화가 클 때에 대지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일본 뿐만이 아니라 최근 같은 위기 시에는 한국 역시 지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기압의 변화차가 큰 2월과 3월 보름달 전후로는 한국 역시 강진에 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다음 주 화요일 보름달을 전후로 대지진 가능성이 있으므로 동물들의 이상행동들도 주의 깊게 관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동물들의 이상행동이 중요한 이유는 지진이 발생하면 원래 두 가지 피파와에스파가 발생이 되는데 최초로 방출되는 진동파가 피파입니다 진원에서 불과 몇초 만에 수 킬로미터씩 전달되는 굉장히 빠르지만 힘은 약한 전파입니다. 피파가 발생한 이후에 도달하는 에스파가 위아래로 진폭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우리가 느끼는 땅의 진동 에스파가 있고 인간이 느끼는 겁니다. 인간은 피파를 현재는 알아차릴 수 없지만 반면에 미국 지질조사국 에 따르면 동물들이 피파를 쉽게 알아챌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감각이 예민한 동물들은 땅이 흔들리는 에스파 도착 전에 피파의 진동을 느껴서 지진이 올 것이다 라는 걸 느낀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일부 실험에서는 동물이 지진계보다 더 빨리 지진 발생을 감지했다는 연구도 있습니다.